저기 이거 부고포 껍질로 동그랑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이거는 다 따두만 놨어요. 지저분한 거다 따두만 놓고 야채부터 썰어볼게요. 이버서한 봉지, 고추 약간 매콤하고 씨를 빼고 반만 됐어. 이거 요5분 정도 담궈놨다가 희쳤어요. 식초 좀 넣어주고 비린내 잡아주게 살짝 데쳐서 너무 오래 데치면 이게 뭉그러지니까 살짝만 데쳐야 돼요 돼지고기 갈은 거좀 넣어주고 마늘, 생강, 후추 소금은 이제 먹어보고 간을 입에 맞춰야 돼요, 소금은 참기름 여기 이제 밀 저기 뭐야 전분을 넣어줄 거예요, 쫀득쫀닭하게 두 개나 세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먼저 조금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은 내가 뜯어먹어버렸어. 속 알맹이 파다가 밀가리를 조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게 부침가루예요 김말이 해도 되겠다. 응가? 이것도 김, 이거, 김말이 해서 튀겨도 맛있지. 그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지저분하잖아? 이렇게 세모지게 딱 잘라. 이렇게, 부어포 껍질로요, 음, 이게, 동그랑땡을 해봤어요. 근데, 부어포 예, 껍질이, 저기, 붙인 게 붙이면 쫀득쫀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그랑땡도 쫀득쫀득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 콜라겐 많이 먹고,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